주문 코드 첫 글자가 t이면 전화, c이면 온라인, 그 외에는 방문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left 함수를 써서 첫 글자 t를 가져올 수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left 주문 코드를 클릭해주시고 콤마 1을 적어도 되지만 대괄호가 있기 때문에 대괄호는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콤마일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로 닫으면 왼쪽에 한 글자가 불려져서 t, v까지 정확하게 모두 가져와셨죠 이제 왼쪽 한 글자를 가져왔는데 그게 t인지 아닌지 비교를 해야 되죠. 그때는 는 상다운표 T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엔터. T가 맞으면 True가 될 거고 T가 아니면 Pulse가 됩니다. 이제 True, Pulse가 나왔기 때문에 If문을 쓰실 수가 있죠. If 가로 열어주시고 로지컬 테스트는 True, Pulse를 나타내는데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맨 뒤에 콤마만 찍겠습니다 t이면 전화라고 했기 때문에 전화를 적으시면 되는데 표시에서 예 전화하고 가로 1, 가로 닫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개수를 적는 건데 t가 3개 있으면 3개를 적고 t가 하나 있으면 하나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세는 암수 COUNTIF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열어주시고 쌍따옴표로 전화와 가로 여는 것까지 해주시고 AND 연산자, 문자와 함수를 붙이는 거죠. COUNTIF 이제 주문 코드 전체를 범위 씌우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릴 때 따라 내려가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이제 콤마 크라이티어리어는 조건인데 조건은 T로 시작하면 이라는 거죠. 그래서 T로 시작하는을 표시할 때는 쌍따옴표 T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닫으면 T로 시작하는 거에 개수를 세게 됩니다. 이제 가로 닫아주시고 앤드 양산자 쌍따옴표 가로 닫아주시고 쌍따옴표 하시면 되겠죠. 이제 콤마 쌍따옴표 연속 두번 하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전화 T로 시작하는 거는 전화 개수가 나올 거고 T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백만 나오게 됩니다. 엔터 아래로 끌어주시면. 전화만 T로 시작하는 전화만 3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이 됩니다 이제 이품문 전체를 블럭 씌워주시고 Ctrl C 아니다 VALUE, value IF PULSE 공백만 범위를 씌워주시고 Ctrl V 이제 T는 C로 바꾸겠습니다 C는 전화가 아니라 온라인이죠. 온라인. 그리고 T로 시작하는 걸쓰는게 아니라 C로 시작하는 걸써야 되죠. C. 이제 그 이외에는 방문으로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방문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어주시고 개수를 세야 되는데 함수가 count if 함수를 쓰라고 했고 다른 함수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나 v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시에 조건을 줄 수가 없죠. 여기서는 count if라고 했기 때문에 and 연산자 count if를 선택해 주시고 주문 코드의 범위를 씌워서 f4로 고정 콤마 조건은 s로 시작하는 별 쌍따옴표 가로 닫아주시고 다시 더하기 count if를 한번 더 쓰겠습니다. 이제 S가 아니라 V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S로 시작하거나 V로 시작하면 합계로 구하게 되겠죠. 이제 엔터 이제 밑으로 끌어주시면 T로 시작하면 전화로 찍히고 T의 개수 3개가 보입니다. 그 다음 C로 시작하면 온라인이고 개수가 보이죠. 이제 방문이면 방문이라고 보이고 개수가 보이는데 가로를 닫는 걸 하나 안 했네요. 카운트 이프를 끝내고 나서 end 연산자 쌍따옴표 가로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해주시면 되죠. 엔터 이제 밑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정확하게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